안녕하세요 코딩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집권 초기에 과연 주식은 무조건 상승하느냐 라는 믿음이 사실인지 숫자로 확인해 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영삼 정권에 대해서 이미 그래프 하나 그려봤으니까 다른 정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려보고요 하나의 레이아웃에 배치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말하자면 이 방향 행 방향이죠 두 개의 행과 이 방향 열 방향이죠 세 개의 열로 이루어진 이런 바둑판에다가 각각의 그래프를 채워주면 되는 건데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글이 깨졌던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런 시각화 라이브러리에서 한글이 깨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수천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가져와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글이 안 깨진다 이 정도 아이디어만 가지시고 얘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실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영삼 정권 이렇게 그렸었는데요. 김영삼이냐 뭐 박근혜냐 문재인이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요기였잖아요 왜냐하면 이만큼 데이터 데이터에서 이 D F 코스피라는 이 표에서 프레지던트 열이 김영삼과 같다 라는 곳을 발라내는 게 이만큼이었으니까 여기를 이제 대통령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뭐 김대중, 네 김대중 이렇게 나오고 뭐다 해볼게요. 한번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나왔고, 이명박, 박근혜, 문진.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둑판 같은 예쁜 레이아웃에 잘 배치하고 싶은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 번에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seaborn 라이브러리에는 조금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r e l p l u 제가 알기로는 relation plus의 약자 할 거예요. 두 개의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죠. X 변수는 뭐냐면 시간의 흐름. 그리고 Y 변수는 뭐냐면 출범 대비 얼마나 올랐냐 내렸냐 그 값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표현해 주면 되는데 거의 똑같아요. 얘를 거의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나는 relation을 그릴 건데 X와 Y는 여기서 따올 거고 데이터는 자 여기가 이제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두 번째 우리의 목표는 대통령 상관 없이 모든 대통령을 이 여섯 명의 대통령 거에 대한 플러스를 한 번에 그리고 싶어 했으니까 이렇게 이 어떤 특정 대통령을 발라내는 이 문법 요만큼 있죠 요만큼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df 코스피 혹시 몰라서 이거 한번 다시 보여 드리면 자 우리는 이 df 코스피 열몇 개죠 총한7천몇 개로 이루어진 이 모든 표를 다 갖다 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실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직 다된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 드리면 뭔가 다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좀 헷갈리시죠 지금 선이 다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뭐 예, 이렇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뭐 이게 뒤섞이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지금 정권 별로 어떤 구분자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플라에다 이렇게 덮어 쓰기를 그냥 계속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방지해야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일단, 이게 뭔지 설명을 먼저 드리기 보다는, 일단 실행을 시켜드리고,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짠! 하고, 자, 조금 아마 작게 보일 텐데, 여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열은 컬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이 방향으로, 열 방향으로, 이 프레지던트 값, 주게 되면 자 컬럼은 프레지던트다 라고 주게 되면 프레지던트 값에 따라서 얘를 이 열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 프레지던트가 김영삼인 이 것들만 한번 쫙 그려주고 그 다음은 김대중인 것만 그 다음 것만 그 다음 것만 그 다음 것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에 여섯 개가짠 하고 그려진 거거든요 얘를 행은 row 잖아요 row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이렇게 열방향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방향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쭉 행방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얘보다는 조금 더 예쁜 레이아웃은 6명이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컬럼까지만 넣으면 6개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얘를 컬, 언더바, 랩은 3이라고 하게 되면 뭐냐면 이제 랩이 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개마다 컬럼을 한 번씩 싸라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세개가딱 그려지고 나면 그 다음 줄로 이동해서 여기서부터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짠 하고 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쉽지. 다 엔터치면 네 이렇게 잘 나왔죠 그래서 역대 정권별로 아 코스피가 출범 대비 이렇게 움직였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한눈에 그릴 수 있어요 여기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뭐 얘를 이렇게 라인이라고 바꿔 주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라인플롯 그렸던 이런 거랑 동일한 모양이 되고 뭐 여기다가 끝도 없겠지만요 레드라고 하면 컬러를 레드라고 하면 네 빨간색으로 보였다가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어요 하지만 대원칙은 뭐냐면 자 나는 x값에다 뭘줄 거다 그리고 y값에 뭘줄 거다 즉 X와 Y의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그릴 건데, 데이터는 어디서 갖고 올 거고, 그리고 이 컬럼 방향으로, 이쪽, 이쪽 방향이죠. 컬럼 방향으로, 어, 프레시던트의 값마다 구분을 해서 여섯 개를 표시할 거다. 그리고 세 번마다 쌀 거다. 이거를 알고 계신다면, 얘는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이것만 알고 계신다면 얼마든지 이런 거를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다면 잘 따라오고 계신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표, 표에서 각각을 대체 어디서 갖고 왔나요? 예를 들어 코스피는 어디서 갖고 왔고 이 프레지던트가 김영삼인 건 어떻게 이렇게 배치했고 프레지덴셜 데일을 1, 2, 3, 4, 5 어떻게 배치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 출범 대비 뭐 이런 각종 값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즉이 표를 하나하나 완성하는 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족한 영상임에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